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 검은 머리가 뭐야? 음,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생년, 월, 일, 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주팔자예요. 우리가 타고난 날이. 음. 근데, 우리가,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오행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행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사주를 갖다 풀다 보면은, 사주 좋은 사람에 몇안 돼. 백 명을 풀어도, 진짜 좋은 사람은 한명 나올까 말까고, 한, 한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 괜찮고, 나머지는, 어, 그럭저럭이거나, 그냥, 반, 반타, 반타작 하거나, 아니면 어, 반타작은 뭐야? 반타작 못하면 나머지 뭐야? 그치. 인생에 꼬인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그 젊그 어린 그어 친구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는 마냥 내 인생이 푸르를 것만 같잖아 어른이 되다 보면 뭔가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왜 그러겠어요 어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안 굴러간다 왜 우리가 타고난 연월일시가 한 군데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흐르는 운에서 똑같은 게또 들어오면 덮고있는 것이고 운에서 나한테 없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 어떤 밸런스를 맞춰 준다면 그 해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해마다 기복이란게 생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라고 한다면은요 검은머리 짐승 이란걸 얘기했잖아 우리가 같은 검은머리 짐승을 거두더라도 나한테 운이 좋게 흘러갈 때는 어. 눈 감고 골라도 좋은 사람만 골라져 그렇지만 어 나한테 운이 안 좋을 때는 눈을 부릅뜨고 골라도 아 분명히 좋은 줄 알았는데 뭐야 어 찐따라는 거지 어, 여기서 찐따가 뭐야? 찐따 뭐야 마음의 찐따 정신의 어, 찐따 어그 생각의 찐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네 속은 뭐니 어. 그 사람 반성하고 있나요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서 반성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어, 완전 쓰레기는 안 만났구나 하면서 다 위로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후폭풍이 왔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이 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일이 꼬이려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재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성은 했는지 그래서 후폭풍이 왔는지 그럼 재의 가능성은 있는지 어, 그두 두 가지를 갖다가 아주 중점적으로 그냥 아주 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드 골라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딱지 만한 카드 를했다고요아 그냥 손에 이게 이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어, 이게 내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이걸로 하기로 했음 <웃음> 자 어디 봅시다 이 사람 후폭풍이 왔는지 어디 보아요 이 사람은 <웃음> 아 후폭풍이다 글쎄 어. 폭풍이 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 근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회 같은 거는 올 수가 있어 어. 왜 후회가 올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음. 그치 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어. 저 시계 같은 거 고장나요 요즘 시계도 잘안 고장나요 음. 고장난 시계가 어디 있어? 질려서 안 차는 거지 고장나서 안 차는 경우는 그치 벽에다가 냅다 부딪혔을 때나 어 그런 거지 암튼 여기는요 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싶다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힘들었던 건 맞아 힘들었던 것도 맞고 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요. 마냥 실에 빠져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후폭풍이 왔냐? 글쎄.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는 왔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다짐을 했지. 무슨 다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좀, 좀 뭐야 이 사람. 어, 짜증나네. 왜요? 말하다 말고. 어 갑자기 마라탕 훅 올라와서 열받아가지고 어욕 나올 뻔 했어요 뭐 이런 새끼가 있다 있어 하고 음.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자라면은 그런 거지 뭐 이런 년이다 있어 이러는 거지 암튼 자왜 그러냐라고 한다라면은요 음. 이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어. 이제는 내가 일단은 마당에다 쫙 풀어놔 어. 쫙 풀어놓고 음 일단은 쫙 깔아놓고 거기서 내가 어, 좀더 나은 사람, 나한테 어, 득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음,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아참 이거 참 나쁜 놈이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이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아진씨욕 나온다 음야이 사람은요 솔직히 카드를 갖다가 더안 뽑아도 알것 같아 후폭풍 그딴 거안 온다 라고 봐요 사람을 갖다가 진실때 사귀지 못하고 음 그냥 몇번어 그, 갖고 놀다 버리고, 갖고 놀다 버리고, 그런 거,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갖다가요, 어떠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장난감? 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어, 갖고 놀다가 버리고, 갖고 놀다 버리고, 하루 이틀, 어, 하룻밤 이틀 밤 자고 버리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어떠한 그 육체적인 어떠한 즐거움만 취하고 버리고 이런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이런 쓰레기가 다 있습니까? 음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건 있어. 아 내가 너무 어, 저기 쓰레기처럼 놀았나?라는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러다 내 이미지 망가질까봐. 어 이러다 나 완전 히 나쁜 어 나쁜 남자 아니면 나쁜 여자로 막 등극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한 것 이가 있다라는 거지 여자도 그래요 그럼 음, 여자가 심한 사람은 남자보다 더 해요 여자는 솔직히 대체적으로 어좀 얌전하지 남자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남자는 일반적으로 어, 좀 이르, 이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 어, 난년이 난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어, 일당 백을 해치운다라는 거야. <웃음> <웃음> 그니까 그저 베스트 오 베스트 난년 중에 난년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 어. 근데 남자는 뭐다? 어. 남자는 그. 그러니까 진짜 모범적이거나 이제 보통이거 그러다가 어 조금 처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좀 바람기들 갖다 많이 장착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게 남자는 그런 것들이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에 여자는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지. 어. 극소수라도 강렬하다. 어. 임팩트 있게 논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아... 뭘그 저기 막뭐석 달을 넘기기가 이제 석 달이 뭐야? 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룻밤 이틀 밤 놀다가 어 버리고 즐기고 버리고 즐기고 버리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어 와뭐이 무슨 욕을 해야 돼 이런 인간한테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뭐야.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 잡는 거지. 이 사람이 쫙 깔아놓고서, 그래도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은 잡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내가 봤을 적에, 이 카드상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어,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어, 거기서 거절을 당하는 느낌이 딱 난다. 거절을 당하는 느낌이 나고, 그, 저기,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치만 이게 뭔줄 알아요?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래.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진심으로 함께 할 의사가 없다면, 이러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요, 어, 그, 사겨보니까 아니더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냥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낫는게 아닌가. 정말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음,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반성을 한다. 음, 근데 이 반성을 하는 게 이게 참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카드에 글러가는 게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귀었을 그 당시에도 이런 행동을 갖다가 지속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하고 헤어져서도 어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갖다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그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하고 헤어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각이 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있었던 시간들 따뜻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봐음 비로소야 어 저기마야 훅훅 풍이 온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헤어질 무렵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의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놨을 거야. 어, 여러분이 많이 참았을 거예요. 어, 여러분이 많이 참았을 거고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같아 처음에는 이게 뭐 재밌을런지 근데 재밌지도 않았다라고요. 카드에서 재밌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허탈함만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과연 이렇게 허탈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과연 내가 어, 우리 파랑새하고 헤어진 게 잘한 일인가 하면서 여러분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계속 계속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비로소야 후폭풍이 온다, 라고 봐요. 음, 후폭풍이 온다.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못해, 못해졌던 생각. 좋아하면서도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서야 후회를 하고, 어떠한 반성이 들어오겠다 싶어. 아까 나 여기서 진짜 욕할 뻔 했어요.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음, 근데 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 우울증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 열등감? 음 열등감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거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면서 자기의 그 피해 의식이다 이런 거 같다. 가 약간 카바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자기의 그 피해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불행해지더라.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이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에 대한 그 리움만 또렷해지더라. 너와 있었을 때 행복한 생각이 너무 너무 떠올라가지고 내가 괴롭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잘못 헤어졌구나. 어, 후폭풍도 오고 후회도 오고 다 오는데. 응, 음. 연락 온 사람 있죠. 음. 여러분들은 뭐이 사람하고 이, 이 사람이 연락 온다고 다시 만나줄 거예요. 여러분이 안 만나주니까 후폭풍이 온것 같은데. 음, 카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안 만나 줘서 혹폭풍이 왔다라고 해요. 음, 그런 것 같아. 안 만나 줘서 혹폭풍이 왔다. 아이고, 여 뒤집어 맞아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지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구설도 시달리고 이거는요. 자업자득이에요. 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던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는데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방탕한 생활, 사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더 오도가도 하지 못. 타는 어 좀에 제발딜 곳도 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 스스로를갖다가 고립시킨 게 아닌가. 옛날에 그제 어렸을 때 미운오리 새끼 만화가 있었어요. 어 자기가 오린 줄 알았는데 왕따당했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나와서 방랑을 하면서 겨울에 한 호숫가가 이렇게 있어. 어, 저기, 막,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 호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그호숫가를갔다가막 헤엄을 쳐. 태엄 치는데 겨울이니까 얼 가에서부터 이렇게 얼어서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 조그만데 가운데 자기가 하나만 그냥 겨우 동동 동동 떠 있을 만큼만 남고 호수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어그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같아. 다 얼어버려서 주변이 왜 그랬냐 이 지가 자업자득에 지발등 지가 찍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음, 저기마 이, 이 사람은 미안해요. 이래도 싸요. 응.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아프게 하죠 여러분 마음만 아프게 한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통수 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왠지 굉장히, 굉장히 이기적이었었거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내 상처 내 아픔에만 똘똘똘똘똘 뭉쳐갖고 남한테 상처 주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어 이 사람 벌을 좀더 받아야 돼 어,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어,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응. 그랬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왔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푸샤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근황을 갖다가 좀 돌아보고 살펴볼 확률이 높, 높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어,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그립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헤어진 걸 갖다가 후회하고 있고, 어, 그렇지만, 자 자존심이 있어서 그 내가 너 너랑 헤어진 거 후회하고 있어라고는 말은 하진 않을 거야. 음. 말은 하진 않고 그렇지만 그 저기 막 똥마린 강아지처럼 음. 그냥 낑낑 매고 앉아 있겠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고 문을 열어줘요. 바깥으로 나가지, 나가서 볼일을 보겠지. 그러니까 낑낑 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포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까도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립을 시켰다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더 이상 만나기도 힘든 지경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소문이 갔다 그제가 이새 그그 새끼 어 저기 뭐야.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소문이 딱 났다라는 었 거지 만약에 이걸 남자가 뽑았다면 그 그기 집에 사람 새끼도 아니 사람 도 아니다라고 소문이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그 소문이 났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응신할 수 있는 폭이 이게 굉장히 좁아들었고 자기가 외톨이가 됐다 음, 자초한 외톨이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외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공곰이 생각하는 거 거야. 뭘 생각하냐라고 한다면은. 어, 저기, 마, 그,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걸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떡해. 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렸는데 자기 인생 이 사람은요 상대방의 인생만 부순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을 갖다 부셨어요 근데 누구 인생이 더 많이 망가졌나 남을 갖다가 아프게 한죄로 자기 인생이 더 많이 망가졌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 불안하고 지금 우울증 같은 게 조금 더 심해진 게정 그러니까 불안하는 게 조금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이 사람이요. 조금 만약에 조금 더 어느 후폭풍이 조금 더 깊게 온다라고 한다면요 은 어쩌면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경중이 있잖아 경중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치 어, 어, 저기 막 연락이라도 해보겠고 그렇지만 내가 너무 쓰레기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무슨 낯짝으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봤자 빤하잖아. 누가 받아주겠어요. 뭐, 그렇지. 안 받아준다라는 거야. 가, 가고 싶어도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무슨 장애물이야. 치가다 갔다가 어, 지발 지 앞에다 다 뿌려놓은 장애물이라는 거지. 누가 뿌린 것도 아니에요. 지가 뿌렸지. 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아, 그, 그 저기마 그래도 저기마 조금 반성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네. 어, 이사 1번 카드는요, 어 그런 것 같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도 하고 자기 인생을 갖다 다시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겠다라는 거예요. 연락은 아직까지는 이 카드 상에는 연락을 저기 막. 하고 대화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딱 여기까지만 뽑았으니까 어, 여기 여기까지. 왜 시간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좀그 어쩌면은 여기는 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어, 이 사람이 설마 여러분이겠어요. 재회를 갖다 원하는 사람 선생님 저 재회를 원하는데요. 라면 조금만 기다려 봐요. 후폭풍 씩이 왔다라는 거야. 어. 저 반성했나요? 어이 사람 반성했어요. 저기 막 저기 막 일단은 반성한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데 연락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억지로 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고 재회를 하고 싶은 것이지 진짜 재회를 갖다가 하려 어 저기 막 하려고 했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저기, 어차피, 억지로 연락을, 억지로 인연이 닿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더 반성을 하고, 여러분한테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남자든 여자든, 의외로 뻔뻔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 왜, 왜 돌아오고 싶겠어? 누구 때문에 돌아오고 싶겠어? 설마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의 행복으로 해서? 아니야! 자기 행복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지? 설마 여러분이겠냐? 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는 거 봤습니까? 일단 내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빌고라도 들어오겠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다? 어, 여러분이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물을 파면 어떻게 돼? 그치. 얘는 간땡이 갖다가 어,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또 뭐야. 어. 옛날이 또 반복하게 되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음. 기다리면 연락 진짜 2년이 남았다면 어 연락이 오겠지.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네 속은 뭐니? 그 사람 반성하고 있나요? 폭풍이 왔을까? 제외는 어떤가? 한번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여기는, 음, 아유, 이럴 거면서 뭐하러 헤어졌대, 야 어, 왜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련은 가득한 건 맞아요. 어, 미련은 가득한 거 맞는데, 아, 뭔가는 다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는 해야겠고 음 그런데 뭐 짜증은 나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은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난다는 라 거야 도대체 어 짜증도 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뭘 저기 뭐, 뭔가를 갖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조적으로 움직인다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요행도 바라기도 해아 누가 좀좀날 갖다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요행도 바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후 폭풍이 오고 어떠한 재의 기운이 있는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서요 음, 좀 미련은 좀 많이 남지 어, 미련은 많이 남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사전에 아이고 죄송 잠깐만요 어, 카드 좀 주워야겠어 이 사람 사전에 조금 더 사귀었어야 되는데 어, 조금 더사겨 봤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귀지 못했다 이 사람 관점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관점에서 충분히 사귀지 못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잘랐어요, 이 사람? 음, 어, 이사람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 내가 그니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이걸 갖다가 내가 잘랐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른 느낌이 아닌 듯이 느낌 아닌이 느낌은 뭐지? 어. 도대체 누가 자른 거야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음, 짜증난다 이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런 거 같은데 흐흐. 이게 뭘까 어, 그런 느낌도 있어 그 무슨 느낌이냐 라고 하면 네가 감히 나를 차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음.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요란해요? 어이구, 진짜 그, 그건데? 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인데? 어, 니가 감히 나를 차,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도대체 뭐 니가 재벌 3세야? 어, 아니면, 어, 열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후폭풍도 오고, 막 이랬어요. 이게, 이게,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 진짜. <웃음> 이 카드 좀 봐요 이 카드가 다 인물 카드로만 돼가지고 이걸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야 어, 변화 무상. 무쌍. 그렇지만 티는 내지가 않아 어, 아주 속에선 부글부글부글 부글 바가 바가 바가 하는데 지금 이상황이 너무너무 못마땅하고 싫은데 그거 갖다가 내색하지는 않겠다라고 봐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 내색하는 거면 좀 지는 거잖아 음. 감히, 네가 나를, 뭐, 이런 거 같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어, 그러는 거지. 올려면 네가 와. 근데 후폭풍은 시게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뻗대고 어, 자존심 채우, 챙기고 있어요. 자존심 챙길 여유는 아직까지 남았나 보지? 어, 속으로는 뭐 어떻다고요? 아 쓰리지 쓰리다라고 봐요 어. 너는 내가 헤어지자고 그랬으면 발발발발 껴야지 발발 어. 어디서 예스야 예스는 그러는 것 같아 음. 내가 내가 헤어지자 그래도 너는 내다들가랭이를 자꾸 매달렸어야지 어디 옳았구나 하고 그냥 덥석 헤어져 덥석 헤어지긴 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괜히 헤어지자 그랬네 얘가 완전히 덥석 니나노 하고 헤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꽁 하고 있다 이 사람 꽁 하지 않아요? 어 성격 거지 같으면서도 꽁할땐또 이제 더, 더, 더 우라지게 꽁 하다라고 봐 어. 그래서 그런거지 여자가 감히 네가 나를 어뭐 이런거서 좀 벼르는 맘도 없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져요 음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 저기 길래이 사람 뭐 집안 대단해요 음. 내이사나뭐 만수로에 뭐 뭐사돈에팔촌이라도 돼? 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끼는거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음.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이렇게 꼴값 안 떨어 음 음. 그렇게 하고서 자, 어,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을 말릴 사람은요 어, 아무도 없어 짱구는 못 말려 아니 이번 카드 이 사람도 못 말려 어, 짱구보다 더하네 짱구는 웃기기라도 하지 어, 개그코드도 참 없고 이거 뭐하자아시추에이션이니까 어디 봅시다. 그,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어, 헤어지자고 먼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헤어지자 그랬던 말에, 여러분들이 옳았구나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옳았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이 상황이 난 거지. 그래서 뭐냐라는 거야. 어, 가서 따져 말어. 이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 어, 네가 감히 나를 하고서 가서 따져 말, 말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웃음> 근데, 뭐, 따져, 따져서 뭐 하겠어. 어, 뭐,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돌아오려면은, 이 제, 뭐, 부활의 카드라든지, 식스 그리워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 자기 분함을 갖다가 어, 어떻게든 빨리빨리 어, 좀이 상황이 빨리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가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떠나야 되는 건지 아 도저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어. 이 카드 해석하는 거 힘들죠? <웃음> 힘들어요. 쉽지 않아. 어, 저기, 마, 이, 이, 이, 저기, 마, 이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이걸 갖다 해석해내는 거요. 어, 쉬, 쉽지 않아. 암튼, 이 사람은요, 계속 이 상태에서, 어, 자기 혼자, 어, 분노의 당근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분노의 당근질.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기는. 그 뭐, 저기, 막용 빼는 재주 있나? 좀, 응. 지금 뭐, 따지, 따지러 오기도 자존심 상해서, 그 따지는 것 자체가 뭐야. 나, 내가, 내가 루저야, 라는 거거든. 나 찌질이야. 그러니까 따지러 오지도 못한다, 라는 거지. 망 같아서는요, 진짜 빨리빨리 그냥, 후르룩 쾅쾅 하고서 끝내버리고 싶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내가 왜? 어,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걔는 분명히 나를 갖다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뭐하러 내가 자존심같이 꾸기면서 걔한테 가서 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그거 갖다가 내가 눈으로 확인 해야 돼. 그래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어, 그러면서 후폭풍이 왔어. 와 애들 캐릭터 대단하다 어. 어, 그러면서 또 여러분 눈치도 한 번씩 살피고 이게 뭐하는 시추지 차라리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뭐가 잘났어 어, 어 저기 막 니까짓게 뭔데 이러지나 말지 왜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눈치를 갖다가 힐끔힐끔 보고있 왜 눈치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봐요. 음, 눈치. 이미 끝났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본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정남이 똑 떨어져서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 거들떠도 안볼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혹폭풍도 너무도 많이도 왔고 후회도 너무 많이요. 해 근데 말을 갖다 왜 곧다 위로해요라고 그런다면 뭐곧다이 사람 성질머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이 음, 사람 은 캐릭터예요. 어, 아무치 엄마 아빠한테도 그랬을 거야. 엄마 아빠도 얘못 말려. 어, 차라리 짱구로 말리는 게 빠르다니까 음.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후회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람 주변에 여자라도 있을까 모르겠다 어, 인제서 나오네 식스컵 음. 이 이걸 갖다 내가 기다렸거든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이제 슬슬 여러분하고 있었던 시간이 생각이 난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여러분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지. 어, 나는 남잔데. 어, 내가 남잔데. 어, 네가 와야지. 어, 만약에 그 남자 남자분들이 뽑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기 막 내가 남잔데 여자인 네가 와야지 이런다고 생각할 수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되 어렵지 않아요. 음그 저기 막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너하고는 좀 대화도 좀잘 되고 어, 대화도 잘 되고 내 마음을 잘 이해줬던 해게 바로 너인데 너는 나한테 마음이 없겠. 음, 너의 마음을 이제 나한테서 떠났겠지 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 싹싹 빈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를 갖다가 받아준다라는 그거는 솔직히 미지수겠지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달려오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달려오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엉덩이가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무거운 놈은 처음 본다 음. 그 미안하다 한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후폭풍 때문에요. 이 사람 야 잠도 못 자고요. 어막 미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나 어, 어, 여기서 나가고 싶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하고 다시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손도 잡고 싶고 여러분하고 어 그냥 긍정적으로 어또어 어, 옛날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지. 왜왜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 거다라고서 지레 짐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 의자하고 엉덩이가 딱 달라붙었어요. 어, 의자하고 엉덩이가 한 몸이 돼 버렸네. 음. 안 떨어진다라고 봐. 어, 저 의자에서 엉덩이가 아이고 참. 얘도, 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 그, 자기 위로 같은 거 하잖아. 그래, 내가 뭘잘못해서 이게 목마른 사람, 뭐, 우물 판다고. 내가 뭘, 우물을 내가 왜 파? 나 같이 이렇게 잘났는데, 나 같이 이렇게 잘난 남자를 만난다면, 너 같이 하찮은 것이 와야지. 내가 왜 가냐? 내가 왜 가냐? 아이... 이러고 있어요. 음. 미칠 것 같아, 지금. 뭐, 어쩌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연락이 온, 사, 연락이 온 사람 있어요? 음. 아니면은, 연락 비스무리한 제스처 같은 거? 이, 얘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하자는 시추에이션? 뭐, 여러분, 이렇게 황당하게, 야, 야 우, 저기, 막, 여러분, 뭐, 뭐, 하트 누르는 거 있다든지, 아니면 뭐, 푸샤 같은 거 봤다든지, 아니면은, 어, 저렇게, 괜히, 생뚱맞게 딴지를 건다든지 근데 뭐 차단당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안부도 궁금하고 지금 이 사람은요 해볼 거다 해봤던 거 같아 그렇지만 어 일부는 저어 일부는요 차단당해서요 뭘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게 아닌가 음뭘 할래야 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단호한 거 같아 여기는 재회를 꿈꾸는 거는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인 거 같고 여러분들의 카드는 단한 장이 나는데 너무 단호해 음 후폭풍 되게 세게 왔다라고 봐요. 뭐 성격이 이런데 누굴 만날 수나 있겠어요? 나못 만난다. 나는 못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 어, 후회요. 엄청 헤어진 자체를 갖다 후회를 해요. 어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는 여자가 안 들러붙어 어, 성 승질무리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들러붙었던 거는 그때 이 사람이 진짜 그 복권을 맞았다라고 봐. 뭐, 이런 성격인데, 누가, 어 저기, 막, 복권 맞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깝쳤다니까. 암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아, 일단은, 그 뭐지? 어, 그, 저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니네 속은 뭐니? 어, 그래 반성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 어, 반성이라고 보다는 후회후폭풍에더 많이 왔지. 어, 저기, 막, 괜히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고.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굴뚝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제대로 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온다 한다 설, 설, 설령 설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1도 안 나와. 그럼 왜 봤어요? 라고 하면 후폭풍 왔나? 후폭풍 왔나 본 거야. 후폭풍 지대로 왔어요. 네, 이번 카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 속은 뭐니? 그 사람 반성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 하이, 이게 뭘까요? 반성하고 있다 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뭘까요? 음, 마음은 그닥 편하지는 않아 마음은 편하지도 않고 음그런것같아 음, 여기는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는 냄새도 조금 묻어 나는데 음. 그리움도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음. 멀리, 멀찌감치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어떠한 다른 미래를 갖다 꿈꾸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어, 카드를 더 뽑아 봅시다. 반성하고 있나요? 라고 봤을 적에. 음. 여러분들한테 고마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어요 음,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참아 줬던 거뭐 그런거 있잖아 음. 어, 참 힘들었을 텐데도 묵묵히 참아줬던 그런 것들은 고마워는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미 다 끝난 걸뭐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어, 그, 어, 이 이별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아닌가? 음. 여기는 왜? 여러분이 찾, 여러분이 찾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음,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지. 응, 어.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도 어, 여러분하고 끝난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뭐 그런 거 같아요 어, 내가 내가 갈 방향을 잃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갈 방향을 잃었고 그냥 여러분한테 다시 가고 싶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저 그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왜 그래? 왜 헤어진 거래요? 이런데 음, 여러분이 자른 거 같은데 어,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그러든지 말든지 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나요? 음 그러지 않고서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야너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너랑 나무하고 계속 가느이 그냥 혼자서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지. 너랑 같이 가느이살라리 혼자 살겠다 이런 이러,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음, 그래서 여,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같다. 또 다른 사랑을 갖다 찾아서 가야 되나? 어,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가야 되나 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한테 어,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거 갈등 어, 그냥 이별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어. 근데 이, 얘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꺼져 한다가 꺼, 꺼져 한다고 해서 그냥 한번에 꺼질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꺼져, 그러면, 어느 정도, 뻣대다가 꺼지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나는.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후폭풍이 올 정도로, 올 정도면은요.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꺼져 한다, 그래. 또, 이렇게. 그래도 한두 번은 그게 우리, 우리 그것이 한국 사람의 그런 미 아닙니까. 꺼지해야겠다고 예이 물러갑니다. 유 하고 물러가면 이 새끼 뭐야 이러잖아. 어, 그래도 한 번쯤은 나한테 매달려주고 자기야 용서해줘라. 좀 이래야지 한두 번은 그래야지. 그래도 어, 내가 좀 콧대도 내가 입대건너 때문에 속속고 살았는데 그 정도의 콧대는 세워줄 수 있잖아.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너무 예의하고 물러가도 그렇지. 어. 여기는 그래도 한두 번의 재수초는 해줬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이제 자기도 여러분하고 떠나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 여기는 어 저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후폭풍이 왔네.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성격이 조금 그래 어좀 어 남달랐던 거는 음이 사람도 그거는 아는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 성격을 자기가 모르겠나 어 머리 달고 사는데 뭐돌뭐 어뭐 돌고래도 아는 아는 걸 갖다 사람이 몰라서 쓰겠습니까? 음아튼 그런데 그걸 모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어떻 하고 어떻게 그래서 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돌아서기는 힘들었다라고 봐요 어, 그 후폭풍에 좀이 사람은 좀 세게 왔어 선생, 그 선생님 그 인간은요 어,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후폭풍이 오는 구조예요 어, 왜냐면 좀 이렇게 사람이 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 이게 속은 여려, 이 사람이. 어. 속이 여리, 여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서요, 어, 혹폭풍 시게 왔어요. 자기가 솔직히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갔다 자기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발걸음 떼기가 이 사람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힘들어요 어, 호폭풍이 좀 세게 왔다 아이고 이거 봐다소도밭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 그래서 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헤어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헤어짐이 도대체 제대로 된 헤어짐인가 어, 내가 이렇게 짤릴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인가 어난 도저히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 그리고 다 10번을 고쳐 생각해도 나는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 그러면서 이런, 이 슬픔을 갖다가 어, 고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슬픔 속에 빠져서 살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 슬픔을 갖다가 이겨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 같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지 말던가. 어, 어 저기 막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격이 참 음, 그래요. 어, 왜냐하면 자기감정적이고 어, 자기감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배려가 조금 없는 성격이 아닌가 어, 배려가 없고 자기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그런 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되게 어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가니까 진짜 그 상실감을 갖다가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면요 여러분이 못 떠날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어. 그 여자들은 솔직히 내 사람하고 있을 때 굉장히 성실하잖아. 대체적으로 어, 잘 해준다면 여자한테는 모성하게, 모성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남자 어, 걷어먹이고 막 이런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남자라면은요, 내가 그그 그 여자를 갖다가 걷어먹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남자도 잘 걷어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일지가 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잘 걷어매겨 암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 어 그냥 단박에 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 옳았구나 어, 그래 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각, 각자 각 도생하자 빠이빠이다 그래 이 새끼야 딱일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 벙 찌는 거지 벙 찌는 거고 상실감이 말도 못하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후폭풍이 안 왔어. 왜? 같이 있으면서 지겨웠거든. 어, 비, 비유, 비우 맞추는 것도 짜증났고, 막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 헤어지고 나서 잘 됐다 싶었다. 응, 어, 아주 잘 됐다. 어, 아주 잘 됐어. 이랬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폭풍,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그, 저기, 막, 그, 어떻게 지내냐 막 근황도 조사하고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면 좋아하는 좋아했던 거 맞아 음 좋아했던 거 맞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참 편하게 해준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을 때 저게 닐리이만 보였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거절하는 것 같아 어딜 어디로 올 생각 을해어 너는 그냥 네 인생 살아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슬퍼 슬퍼 죽겠지. 어. 그, 그 옛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혼자서 그 실수고 앉아 있어요. 음 맞아요. 어 그리고. 저기 막 그렇게 어, 그렇 하다가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니까 어, 또그 자기 혼자 소설 쓴다니까 이게 그새 뭐, 누가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어, 와 내가 어, 내가 놔주는 게 아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소설 쓰고 앉아있다 라고 봐뭐 어, 어떡하겠어 이미 끝난 거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람도 이제 기운 다 빠졌어요 어, 기운 다 빠졌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못할 거야 왜요 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는 게 아닌가? 음. 아무리 해도 저기 막그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다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너무 너무 짜증 나고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 어떻게 해도 부질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난다라고 봐. 음. 뭐 어쩌겠어 이미 다 끝난 거.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건 그런 건 인정을 해. 그 뭐냐면 인제는 어, 인제는 그냥 나도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같다가는요. 알고는 있어요. 어, 알고는 있지만 그게뭐다 뜻대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뭐 자기 길을 갔다가 제대로 갈수 있을까? 음. 왜 그러냐 뭐이 성격에 누구를 갖다 사귀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성격에 누구를 갖다가 사귀기도 좀 힘들겠다 싶어 캐릭터 자체가 자기가 그런 아 그래 이제 이제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자꾸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고 봐요. 이게 이 저기마 얘는 엄마 엄마 찾아 산 말리 뭐 이런 것 같아. <웃음> 엄마 찾아 산 말리 갖고 음, 그아 진짜 씨. 그런 것 같아요 아다 귀찮아 다 귀찮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음다 귀찮아 그 누구의 마음도 그 누구의 마음도 별로 들어 이 사람 혹시 또 꼬레 뭐, 뭐 저기 꼬레 한눈 팔았어요 응? 꼬레 꼬레 한눈 판 건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그러면 어, 저기만 뭐, 이거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응, 다 싫어. 나는 너가 너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을 하던가. 응. 연락 왔어요 혹시 응. 뭐 제대로 된 연락을 했을까 싶네. 어, 제대로 된 연락을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달라졌을 수 있겠는데, 제대로 된 연락이 아닌가지 뭐, 왜냐면은요, 이 연락에도 또 예하고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예하고 격식을 갖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후폭풍에 시달려 갖고 미치 하루하루가 미치겠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의 인지상정이란 게 있는데, 이걸내 걸게 두겠어요. 어. 자, 선생님, <웃음> 저는 내깔기도큰데요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센통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어, 근데 그런 거 같네. 어, 이 사람이요. 반성은 하고,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어, 뭐 고루고루 다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겠다. 어, 그 다음에 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갈 길을 가든지 하겠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네, 3번 카드 리딩은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보고 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네 속은 뭐니 그 사람 반성하고 있나요 어디 봅시다 반성하고 있는지 아, 여기는요 참 <웃음> 왜요라고 한다면 인생 다산 사람 사, 인생 다산 사람처럼 하고 있네요. 어, 이게 뭘까요? 여기 쌍방인데 어,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인생 다 산처럼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왜 헤어진 거야? 인생 다 산처럼 사람하고 있을 거면 어? 여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아. 이게 뭐죠 어, 어디 봅시다 어, 애매하게 나왔네 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많이 어, 여러분 여러분 방식대로 이 사람을 갖다가 많이 아껴준 티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방식대로 어, 여러분을 대했고 어,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줘도 어, 잘해준 줄 모르고 자기가 어, 뭔가에 꽂히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그게 틀리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그래? 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어, 계속 밤, 계속 그 고쳐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봐. 어. <웃음> 반란을 일으켰다. 어, 왜냐면 안 되니까. 그래 그래 넌 그래 그럼 넌 계속 그렇게 살아. 아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여러분들이 댐빈 건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이, 이 관계는 끝났구나. 아, 관계는 끝났다라고 봐. 여러분, 이, 이 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퀸 오브 컵 나오고 킹 오브 컵이 나왔어요. 둘다 컵이에요. 응. 근데 둘다 컵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라고 하면 여자의 컵은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어, 서, 서, 어 서, 섬세하게. 어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는다 어, 그렇지만 뭐다 어, 자기만의 또 어떤 그런 게 있기는 있어 어, 조금 이 컵이란 거는요 쌍방이다 소설을 조금 잘써 어, 소설가야 둘다 <웃음> 그렇지만 남 여자컵이 좋냐 남자컵이 좋냐 라고 봤을 적에는요 어, 여자컵이 낫지 그래도 여자는 바다와 같은 어떤 모성애라는 걸 갖다 깔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부성애가 있냐 아니요 어, 그런 건 아니야 남자컵은 조금 달라 자기만의 독특한 내면의 세계가 있다라고 봐야 돼 어,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가 들어오고 뭐하고 그런 거없어이 남자컵에서 이게 에, 킹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잠수 잘 탄다 음, 잠수 잘타 근데 근데 이 여기는요 약간 일 중독의 냄새가 나 어, 일로써 잠수를 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일 중독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옆에 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중독의 범위가 달라진다 라고 봐그이 음.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딱히 누군가를 사귀었다 라기 보다는 음, 어 여러분들에게 이그 관계를 갖다가 하나하나 되짚어봤다라 아주 꼼꼼하게 되짚어봤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도 여러분한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 헤어지고 보니까 살 자, 어 내가 손해 본 느낌도 나고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해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어떠한 억하심장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이 헤어짐 이렇게 헤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다라고 봐요. 어, 불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어,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즐겁고 유쾌해 보여? 어, 그것도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어, 그것도 짜증나고, 음. 그래, 어, 그래도 나는, 어,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 결과적으로 뭐야. 원만하긴 커녕, 너랑 나랑, 어, 사귀면서 뭘 갖다가 그렇게 어, 우리 너랑 나랑 마음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냐 오히려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그거 갖다가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 왜 나만 이렇게 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 응.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조금 분함도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떤 분함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니까 그게 분하기도 되게 분해 어, 그래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냐라는 거죠 어, 그래도 좀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되게 잘지내고 있더라고요 음음 음. 그래도 네가 헐리우드 액션은 해야지 저기 막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뭘 헐리우드 액션을 해 헐리우드 액션을 하기는 참, 웃기지도 않아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어, 어, 이 사람 일이 조금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꼬이냐 라고 하면은 음,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돼 제 꼬이고 있어 뭐가 꼬여 라고 하면 연애사가 꼬이고 있는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이요 저기 뭐 한눈 팔았어요 혹시 음, 그런것 같은데 음, 여기는 지 연애사가 안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배 아파서 그러는것 같아 속이 벨벨 꼬인게 아닌가 <웃음> 그런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 어, 맞아 어, 맞아 지 연애사가 안 푸니까 속이 벨벨 꼬였다 어, 이게 두개다 놓쳤잖아 어, 하나라도 남았어야 되는데 두개다 놓친게 아닌가 그래서 좀 벨벨 꼬인 감이 있고 이거 살짝 냄새나 어, 무슨 냄새라고 하면은이 사람 솔직히 얼빠에요? 어, 얼굴 보나? 음, 그 여러분 말고 그이 사람이 그. 마음을 뺏겼던 그 사람이 이뻤나 어, 나,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 라면은 상대방이 잘생겼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그래 갖고서요 어, 지금 뭐 개털된 것 같은데 어, 뭐꼭 물질적으로 개털이 아니라도 마음의 개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좀 개털된 느낌이 나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어좀이 여자한테 좀 털린 느낌 어 여자가 먹튀한 것같 음. 먹튀한 느낌이 나뭐 어쩌겠어 그지 잘못이지 뭐 저기 뭐 이, 이거는요 이 그래 지가 내 여자 등, 내 여자 아니면 지가 내 여자 뺍시다 남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지가 내 사람의 뒤통수를 쳤으면 지도 뭐 하나는 잃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얘가 또 열도 받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기대하고 이제, 아 진짜 미치겠네 이구에서 미치겠는데 너는 좀 잘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그딱 그렇게 잘나가진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도 통수를 맞았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통수를 맞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속은 시원하다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안 됐어요. 양 여러분하고도 안 됐고, 그러니까 둘다다 다 잃어버렸다라고 봐.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웃음>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못 본다. 어. 내손 까는 건데, 어, 내손 까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 참, 미안해. 어, 저기 막, 그 여자들 눈에는 이렇게 다 보이잖아. 제가 진, 지금 헐리우드 액션 들어갔다, 연기 중이다. 와, 완전 연기판에. 어. 막 진짜 그거 다 눈에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그걸 못 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알듯이 여자가 여자를 또 알잖아요. 어. 그래서 솔직히 걸린 거 같아. 어, 아주. 꼬리 꼬리가 아홉 개가 꼬리 구십 개 달린 애한테 걸린 느낌이 탁나라는 거지. 그래갖 알맹이가 쏙빼놓 빼먹고 빼먹고서 발른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웃음> 뭐 어쩌겠어. 저기 뭐야. 저기 자기가 믿음을 배신했으니까 그 이런 열굴를드는 거지. 야, 니, 니 여자한테 그렇게 했어 봐라. 얻고 다녔다. 얻고 다녔어. 어디고 뭐 며칠 보지도 않은 여자한테 그냥 홀려 가지고 그냥 정신머리 쏙 빨리 그거 다니다가 털리고 앉아 있냐. 아유, 쪽팔려.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 암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쪽팔려서 진짜 말도 못하고, 방콕하고서 있을 수 있겠다 싶어. 방콕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응.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속만 벨벨 꼬여있는 게 아닌가, 아무, 응. 암시롱도 안 하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음, 돌려달란다고 돌려주겠어요 지가 좋아서 준걸 뭐 어떻게 돌려받아 못 돌려받지 갖고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당분간 어 저기 막 휴식 <웃음> 여자고 나발이고 남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하면 어이 여자는 어 남자고 나발이고 고어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라고 하면 은어네 저기 막 남자고 나발이고 아 그냥 어, 여자분 나발이고 남자고 나발 그냥 가만히 좀 어, 당분간은 사랑은 안 할래 이러는 거지 연애는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뭐 걔가 똥을 끊지 걔가 똥을 끊지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진짜 감정이 막 저기 되면은요 그거 갖다가 발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발산했다 방콕하고 발산했다 방콕 발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야. 또 어디서 이쁜 여자 나오면 또 그새 또 홀라당 빠져갖고 달려가겠지. 음 지금은요 이 사람은요 너무 너무 이제 그 저기 막 투덜투덜투덜 되고 있어요 혼자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릴 걸. 어, 냉장고 문 열면서도 그 나쁜 기집애, 뭐, 어쩌고저쩌고, 니가 내 돈을 갖다가 처먹어. 아, 이래, 하면서 분해가지고, 혼자서, 얘네 분한 걸 갖다 주댕이로 다 푸네. 음, 그런 거 어. 같아요. 뭐, 뭐, 어쩔 거야? 어, 어쩔 거야? <웃음> 돈도 없네. 어, 돈도 없어요. 이 사람, 뭐, 뭐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 털렸지? 어 땡전한 푼 없다라고 나오는데 뭘 어떻게 놀면 이렇게 땡전한 푼 없을 수가 있지? 음. 어디 어디 좀 어찌 놀러 갔었어. 어디냐 하면은 이 여자랑 이 여자를 갔다가 어디서 만났냐라고 하면은 거기 있잖아요. 유명한 어 유명한 그 술집 어, 그런, 그, 그, 그, 이름 있는 술집, 이름 있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다라는 거예요. 어, 그 여자한테 돈을 갖다가 다 털렸다. 좀 오래되고, 어, 조금 오래되고, 그래도 논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몰린다라고 봐. 어, 꼭 이게 술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술집이 아닌데, 그, 꼭 뭐, 나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술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방인데, 이렇게 세팅이 되게 잘 돼가지고, 술도 팔고, 막. 어, 밴드 들어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암튼 요란하게 노는 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 거기서 이, 이 여자한테 원하는 걸 갖다가 다 해주느라고 어, 아주 개 털렸다라고 봐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뭐 어쩌겠어요 어, 지, 저기, 막 뭐, 지, 지, 무덤 지가 판 거지. 그래서 뭐, 반성했냐? 라고 보면 반성은 안 했어요. 이 사람 반성할 사람은 아니에요. 음. 반성할 사람 아니, 반성할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불만, 저기, 막 뭐, 자기 불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일이 생겨. 그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은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이 안 되면 다남 탓이야. 내 탓은 없어. 어걔 때문에 이게 안된 거고 다 이게 갖다 누구 핑계를 대기 바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성을 하진 않았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게있었서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가 어 대접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지 않겠나 싶어 뭐 어떡하긴 어떡했지이 사람은 있으면 일, 일, 일은 있나 모르겠다 음 돈뭐 그렇다고 돈을 대단하게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감정 제어가 안돼 기분이 좋으면요 막 어, 돈을 갖다 좀 함부로 써 돈을 갖다 함부로 쓰기 때문에 그 금전 관리가 좀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완전히 개털렸다라고 봐 반성 안 했고요. 이 사람 어, 그러니까 어, 도대체 너는 어뭐 저기 뭐야 네 속은 뭐니라고 한다면은. 뭐 속이란 게뭐 있나? 어, 속이란 것도 별로 없어요.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굉장히 얘는 그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아닌가. 어, 좀 대접이나 받고 기분 나쁘면 투덜대고 어, 말지 자기가 내 자기가 그냥 생각 나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질 다 하고 어, 그런 것같아 그거는 있어요. 어, 아 돈을 갖다다 너무 많이 썼다라는 그런 것은 있을. 지연정 뭔가를 갖다가 계획하고 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싶어 어, 미래가 별로 없다 어, 좀 정신을 조금 들차렸어요 얘는 고생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딱히 뭐 제외하고 싶다 이 사람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1도 안해 어, 1도 안해 1도 안해 뭐 여러분도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쌍방이다 1도 <일도> 없어 <웃음> 볼일 다 봤다 이거지. 암튼 반성은 안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 더 고생을 해봐야지 정신을 차릴란가 모르겠다. 근데 원래 성격이 이렇다면 은 음, 정신 차리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헤어지길 잘하셨다라고 봐. 이 4번 카드는. 네, 암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